전설의 베이스 지훈님이랑 저랑 2년이 된게한 20년 됐나요 혹시? 거의 뭐 그렇게 된것 같아요 20년? 네, 사, 거의 30대 초반? 음. 아더된것 같은데요 30대 초반에? 내가 올라온 게 30대 초반이었고 그 전에 알지 않았나요 공연하면서 만났죠? 네 그럼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아 20년 넉넉잡아 네. 20년 작고 저희가 2년이 지훈씨랑 저랑 2년이 한 20년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전에 공연하러 갔는데 그때 사람이 몇명 왔죠 저희 보러? 아니 뭐 대전뿐만 아니고 지방 뭐 경주 이런 데 갔을 때두명은 아주 그러니까 명 어.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대구에서. <웃음> 왔다, 그냥 가서. 봤죠. 형, 형, 형님은 그, 돼지국밥만 먹고 바로 서울, 서울에서 왔다가, 돼지국밥 먹고 바로 또 올라가고. 어, 공연 안 하고. 안 하고. 음.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. 아, 사실. 그 얘기하면 진짜 밤을 새야 되는데, 아, 이거는 아프리카 드러머 형, 형, 형구 어, 형? 형구 형. 형구 형이 네. 얘기해야 돼요, 나서. <웃음> 그 사람은 목격담을 직접 맨날 술 <웃음> 먹으러 그얘기하더라고맞나 <웃음> <웃음> 야! 옛날에 어떤 장애애들이? 어, 차에다가, 아키 다 씻고 왔다! 그리고 다내렸어 리허설 존나고 싶지 하고 하는데, 어, 공연 딱 시작하는데, 아우, 나! 사실 그때 <웃음> 오긴 왔었어요 두 어, 분이 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<웃음> 시작도 안하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삐죽삐죽 그게 가셨어 진짜 <웃음> 어, 그러면 애들 짐다쌌어 <웃음> 아마 몇 시에 신경는다가 하고 자기야 기타 챙겨오고 사람 아무도 안 와서 다 출석하고 사이가시나놓고 어? 돼지 국밥 먹고 그냥 다서울으로 갔어야 된다아 진짜 슬프다 전날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 공연을 하고 왔었거든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복귀한 거잖아요 아 근데 네. 대구에서 대전으로 간 거야 아니 그때 금요일날 경주에서 하고 토요일날 부산 음.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일요일이었잖아요. 그때 이제 대구 음. 이렇게 갔었던 음. 거예요? 아 그때 그 시절에는 저희가 되게 그래도 아름다운 낭만이 있었던 게 저희가 뭐돈 벌고 네. 저희 스스로 악기 사고 연습실 만들고 앨범도 저희가 직접 녹음하고 돈 내고 그래서한 2천만 원 정도는 3천만 원 들잖아요 네. 뭐 싸게 하면 싸다 그래도 천만 원 드리고 우리 앨범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럽 투어 다니고 계속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광각이 안 오면 집에 가고 돼지 국밥 먹고 <웃음> 어, 뭐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. 근데. 미, 미친 거지, 게 사실. <웃음> 어...